돼지, 돼지, 돼지, 꿀, 꿀, 꿀. 좋아. 부부 놀, 물놀이 할 거야, 오늘. 오늘 물놀이 해서 이 지지지지 한거좀 깨끗하게 할 거야. 부부는 샤워하는 거 싫어하잖아. 거리 어떤지 볼까. 우와, 엄청 많이 찼어. 부부. 공더 없나 보구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<웃음> 자꾸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공들이. 근데 <웃음> 좋아해 벌써 더러워졌어요. 아직 저하면안 돼. 너무 탈탈탈탈 하고 들어가야지. 너무 탈탈탈탈탈. 예뻐. 조금만 더 많이 들어갑시다. 조금 깨끗해졌네요.